인도네시아 투반 북쪽 96km 해역에서 한국시간 기준 어제 4월 14일 금요일 저녁 6시 55분 4 5초에 규모 7.0 진원의 깊이는 무려 594km의 강진 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1시간 뒤에 인근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이번에도 무려 92.4km의 매우 안좋은 시그널의 지진 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두 번의 지진은 동자바주 루마장에 스메루 화산 이 있는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규모 7.0과 5 4의두 번의 강진 이후에 일본 의 지진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며칠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한 기록 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강진 이후 일본 호카이도 쿠시로 앞바다에서 규모 3.3 진원의 깊이는 40km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두번째 지진은 오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3.1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 이 쿠시로 앞바다 지진 6분 후에 발생하였으며 약 7시간 뒤인 오전 7시 25분에는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0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은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2시간 후인 오전 9시 23분에는 이번에도 홋카이도 내무로 남동 해에서 규모 3.7 진원의 깊이는 50km 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2시간 후인 오전 11시 41분에는 이와태현 앞바다에서 규모 4.4 진원의 깊이 는 5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전 11시 41분까지의 다섯 번의 지진 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세가지입니다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강진 발생 이후 일본의 현재 예민해진 활단 층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섯 곳 주변은 현재 일본 내에서 가장 폭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강진 이후 발생한 호카이도 쿠시로 내무로는 최근 호카이도에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므로 역시 호카이도 지역이 최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으며 두 번째는 주국 후 카야 마현 북부에서의 매우 드문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주는 안 좋은 시그널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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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쿠 해역이 예민해져 있었다는 것을 이와태현 앞바다의 인도네시아 지진 직후의 지진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지진 직후 발생한 치바현 동쪽 앞바다의 지진을 보면서 이즈제도 하치조지마를 시작으로 이즈오시마 그리고 시즈오카현이 있는 스루가만과 치바현 그리고 이바라키현과 사이타마현에서 발생 중인 일본 수도지카 지진 가능성 의 위기를 우리는 현실로 느낄 수 있습니다.